한 잔해. 아, <웃음> 진짜 그냥 아. 집 같다 집. 뭐 안에 알로에 들었나? <웃음> <웃음> 소주야? 응 소주지. 응. 응. 더 불러. 아왜 너무 배가 너무 불러. 아. 너무 아쉬워, 이 차. 왜? 그래서 따로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아, 내가. 그래. 와, 설정을 부여했네. 아, 아 그제는 연기하구나. 그, 그치 그치. 아, 이 차는 맥주라 가지고. 아, 배블러배블러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주정부리... 여기 있는 메뉴 다 시켜놨어. 와. 어, 여기 이게, 있는 메뉴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다, 이게 다야? 아, 아, 다야? 어, 어. 조촐하네. 그래, 그래. 형, 표정.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실패. 막내니까 한번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 좋지, 좋지. 진짜 술입니다. 음, 음. 그래. 그래 그래 우부장 음. 아 먹네 <웃음> <웃음> 아무이지 <웃음> 진짜 쏘준줄알어 쏘는 줄알어자 하나 보야오이 고생 많았어 <웃음> 아이게또 아,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아, 이렇게 보가지고지준이랑한잔아 아, 아, 아, 진짜 그 나랑 좀몇번했었잖아이는거아야아 <웃음> 좋네 좋네 먹을 줄 아네 <웃음> 아, 달다 에, 아 이렇게 먹는 아안 <웃음> 아, 막 시작하자마자 바로 술잔. 이거 정말 네. 주당이라는 거거든. 메뉴판도 있어. 뭐 있어 메뉴판? 고인포차. 안주 보니까 여긴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소주. 뻥할 치가 약간 술 먹는 거 아닌데 약간 약간 취기가 있는 거 같은 느낌. 진짜? 아까 그 맥, 우리 맥주 잔에 사이다랑 콜라 섞었어. 진짜 대충. <웃음> 나 안, 봐. 어. 안 봐. 안 봐? <웃음> <저번에 홍신아> <목소리> 안, 아, 안 봐? 저번에 훙 씨가 나한테 허웅이 틀데 시리즈 소스 라고 는데안 봐도 되는 거야? 이제 안 봐. 트렌드를 보네난 응. 이것만 알아. 이거 알아? 나 이것만 알아. 난 요새 알아. 채투다 한투두 소우. 고항 틀데 투두하 육. 아 이거 안 본다고? 음안 봐. 어, <웃음> 봐. 아 보진 않았어. 이건 봐, 이것만 아, 진짜 알아. 진짜 어떻게 안 봐? 요즘 드라마나 그런 것보다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나 같은 성향은 드라마 같은 거한번 보면 하루 안에 거의 다 보는 느낌이어서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한국나라만 다 기다리면서 보는 데음못 참아서 네 아, 저는 아생각 그거 봤어 버드라이트어어어버드라이트버라이트어그 아 캐릭터가 주인공인 음 애니가 나왔는데 어땠어? 그 영화를 예매했을 때 강구한 점이 있었어 애기들 많았지? 아 진짜 애기들 밖에 없는 거야 그 <웃음> 상영관 <성형관> 안 해. 애들 <웃음> 겁나 떠들고 보면서. 어. <웃음> 아, 이건 <웃음> 귀여운 게. 막 중간에 뭔가 좀그막 멋있는 장면이 나와. 아니면 좀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 <웃음> 애들 막 박수 <박수치도>. 치더라.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오>, 귀엽다. <웃음> 아. 하하. 멋있었어. 왜 자꾸 혼자 마시는 거야? 이게 안주가 들어가니까. 얘는 원래 맨날 혼자 마셔. 같이 그래. 마셔도. 아니야 나. 맨날 막걸리 홀짝 홀짝. 아 근데 그건 어. 주류가 달라가지고 그렇지 폭소에서 어니언이랑 막걸리 먹는데 나는 내게 술이 다 있었다? 근데 지걸다 먹고 더나 먹고 싶잖아 형 시... 있었지? 아, 더 먹고 싶대 어. 근데 왜 지가 안걸안 시키는 거야? 나는 <웃음> 내 술이 그러니까, 있는데 나랑 같이 먹고 싶으면 네가 사와란 거지 사스어내 <웃음> <왔어, 또. 웃음> 네, 요즘 음. 데미하고 우리 거의 신현대잖아 커버곡을 하나 할까 하는데 뭐 할까? <웃음> <웃음> 커버곡? 어. 난 적재님 아니면 적재님 나랑 별 보러 지 않을래? 나랑 별 보러 지 않을래? 너의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나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아니, 순간이 순간이 들린다는데? 순간이 전화를 안 받아. <웃음> 술 마시는 연기 <웃음> <이런 게> 잘한다. <웃음> 어. 뭐, 해야 돼. 뭐 차탁차탁.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까는 것도. 뭐한 다음에 전문인은 한잔한 한 잔을 버리던데. 아 그리고 그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웃음> 소주 이렇게 먹잖아. <뮬� weather> 뭔지 뭔지 알아? <뮬레> 이거형 아니야. 아니 아니. 사게 좀. 이거 요즘 먹는 척 하는 거. MZ 세대는 이렇게 먹는데. 아, 아그 어, 또 MZ 애또 MZ. 나는 MZ 애들이라고 해서 <뮬레> 우리 MZ. 우리 MZ인데 나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내 지인들 중에 이렇게 먹는 사람 못 봤어. 대회가한 잔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먹냐고. <뮬레> 진짜로? 야, 어떻게? 음, 야, 와, 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어? 그걸 시도하는 형이 더 웃겨. 아니,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봤어. 형봐 바에서 어, 이거 진짜 이렇게 먹어? 다카 <웃음> 약간 뿌려야 돼. 근데 한 우리 내가 봤을 때이 정도 주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금인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아까 역시 <웃음> 이렇게. <하면> 이게... <웃음> 아, 원래 술자리는 이런 이상하고 해줘재밌는 거야. 맞긴 해. 어. 술자리는 원래 그래서 안 가. 채널십 <웃음> 아안 나갔잖아. 봤어? 나못 봤어, 아니. 아, 그건 되게 난난 재... 난, 난 나갔어. 아 맞네. <웃음> 어 <웃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응. 응 재밌었어 아니, 다음에 2회그 하이브고 응. 그런 거 되면 멤버들 다 같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재밌긴 했었어 그.. 근데 시보야가 뭔 뜻인지 알아? 뭐야? 세피팅인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시보야 무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에요 시보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 시부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래. 그러니까 시부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인데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이렇게 좀 책임지는 그런 중에 네, 골라 주세요. <웃음> 아... 음... 꽉찬 보름달 같이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라는 음. 의미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꽉찬 보름달 같이 많은 사랑 음. 부탁드립니다가 거기 채널 그 소개 글 음. 있대 그러니까 꽉찬 보름달처럼. 음. 넌 꼬름따는 기분 그냥 우리 셋이 뭔가 자주 본 기분이라서 우리 셋이서? 너 셋이서는 너, 없다 는데 너랑 셋이서? 맨날 보고 얘랑너 맨날 그러니까 보고, 맨날 보고 그치, 우리도 맨날 보고 숙소에서 먹으면 이제 이렇게 종환이 형, 승근 어. 맨날 보는 멤버 없잖아 뭐안 마셨어? 어, 난 머리 안 아파 <웃음> <웃음> <웃음> 머리 제대로 하네 아니 이거 몰입이야? 아 진짜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아까 오면서 나한테 머리 아프다는 건 컨셉을 계속 잡고 있었던 진짜 거야 진짜 아프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어. 아, 몰입 제대로 잡는다고 아, 원래 좋은데. 술 먹으면 나도... 좀 아프면 절대 더 이상 조절 <웃음> 야 조절하면서 먹어 나도 근데 칫게가 진짜 있다니까 뭐 하지? 칫! 권! 고짐 어떠니? 고고 아 꽁탈까 했는이 <웃음> 형이랑도 네, <웃음> 꽁트가 저절로 데나 아, 진짜 안 하려고 호, 안, 하려고 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랑 꽁탈면 미성현 현장 받으시죠 그래 그래 어떻게 일은 진행이 되었나? 최대한 해보려고 했지만 <웃음> 널못 만나면 살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어렵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자네라면 그걸 해낼 줄 알았어 <웃음> 죄송합니다 그걸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 분발하겠습니다 행복해 이건 뭐예요 시식 <웃음>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뒤짠 시간뒤야 부장 <웃음> 내가 솔직히 말할게 미안하다 <웃음> 너 그때 내가 커피 타줄 때왜안 마셨어? 내가 왜안 내가 진짜 맛있게 정성스럽게 너한테 탄 거다 너 진짜 내나무니다제자얘야 <웃음> <웃음> 이런 거 제일 잘받아 우겸이 <웃음> 형이랑은 이런 거 해야 돼 나는 <웃음> <웃음> 너 나랑 나중에 꽁트 한번 하자 진짜 제대로 <웃음> 직속 박조 이런 거어 <웃음> <웃음>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그 괜찮은 시기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꽁트그러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파워 레인저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고잉 레인저. 고잉 레인저 해야 된다고. 고잉 그린. 고잉 브라운. <웃음> 고잉 레드. <웃음> 우리는 고잉 레인저. 근데 승이가 장하가. 이현이 나갈 것 같아. 음. 음. 음. 내가 내가 나도 커버 가려고 했을 때 캐럿 분이 추천해주신 노래인데 음. 랩하고 싶은 거야? 응? 그왜프로스남배 벌스를 그대로 따라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요 사실 그건 커버잖아, 그건. 커버 그래도 나는 벌스는 따라하고 싶지 않아 바, 계속 바꿔줘 봐 어? 와예 배가 불렀어 a a 소주 세잔 마시니 또... 나는 조금 취했어 예예 yeah. yeah. 지금 시간은 3시 반인데 벌써 나는 조금 취했어 예 yeah. 카메라 세대가 나를 찍고 있고 돼 든데 <웃음> 못 봤어 <웃음> 아, 아, 좋아 좋아 아 좋다야 <웃음> <웃음> <웃음> 너 진짜 쥐했냐 음아 <웃음> <웃음> 음... 놀... 그럼 형, 형은 약간 이승기 선배 느낌으로 가자 삭제 락발라드? 삭제? 그런 거 너무 좋지 내가 진짜 그런, 그런, 그런 거 가져 한지 때마다 <웃음> 지금 분위기인데? 가슴이 아려와 너 뭐라고? 불러도 보고 뭐라고? 너를? 너를? 아 나도 보고 무슨 일이야? 무차들한 일이지 다야 불량 뽑고 네 위층이다 위층 뭐예요? 위층밑에층다 아, 너를 못 하나 해드린까봐 다시 또 너를, 부러도 너를 부러도 <웃음> 어.. 그러니까 불러도 불러도안 올라가 <웃음> 이게 안 올라가서 불러도 뭐이 d o Pullado, p u l l 그렇 o 그렇 l l a d o Pullado, p u l l a 왜 o Pullado, Pullado, Pullado, Pullado, Pullado, p u l l 한명 o 이제 멤버 몇 명이랑 우리 숙소에서 우리 애들이잘 자주 보잖아. 어, 한 넷넷 이렇게 보게 된 거야. 아, 아. 준영 얘기로 진짜 바닥을 귀게 만들었어.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준이의 <웃음> 영향력이 엄청난 거지. 엄청나지. 이제 타 그리고 K-pop 어. 다른 아티스트가 어. 이제. 아. 준이 얘기로 자지러질 정도로 j 는다 i 성대모사하는 사람들이생겼 o r Junior, Junior, Junior, j u 들 i o r 이 u n i o r Junior, Junior, Junior, j u n i o 너 j u 뭐 i o r Junior, Junior, j u n 정우 전화해봐야 o r Junior, j u 가 i o r Junior, Junior, j 하게 되고 많이 u n 졌구나 j u n 하루 아, 아, 문준이야 하루가. 근데 정우, 정우. 아, 한번한번 들어보자. 아 근데 정우 재밌어. 네. 아뭐 하고 있는데. 뭐 <웃음> 하는데 뭐 하는데. 나 지금 나나 지금 고잉 찍고 있었잖아. 고잉 세무팀. 고잉 세무팀. 어나고 고잉 세무팀 너 얘기하다가 지금 문준이 옆에 있잖아. 야 정우야. 야 정우야 나 옆에 있는데 나 성대모사 하면 어떻게. 넌 <웃음> 너는, 너는, 네가 는네 말투를 네가왜 따라하는 건데. 넌그저도 <웃음> 과하지 않았어. <웃음> 정우랑준영야 친구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저를 모르는 청와랑 같이 봤어 먼저 봤었어 어. 원래 준영이 어. 먼저 알봤어 어. 어. 정우야 그래. 너 조금 더 연습해야겠다 조금 더 연습해야 돼요? 어 조금 더 연습해 <웃음> 근데, 근데 많이 비슷해졌어 아좀 많이 연습해 아니 너는 왜 니리 따라 아니야? 하고 나서 나한테 시험 받아 <웃음> 야 정우야 여기 우지 영이라고 있는데 <웃음> 어. 알지? 하면 인사 한번해 <웃음> 어. 안녕하세요 어, 형,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형, 신팔 <퇴팔> 인물 사전 너무 재밌게 봤어 오, 이게 어, 나오네, 바로 다들, 다들 그거 많이 봤다, 응.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형 진짜 너무 형이 능력치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세번째 내에서 도 핵심 멤버이시네 세번째 <레인> 내에서 야, 그럼 형, 은안 핵심 멤버 누구야? 안 핵심 어, 멤버 <레인> <레인> 안 핵심 멤버 안 핵심 멤버 여기 다 같이 없으니까 말해줘 덜 핵심 멤버 덜 핵심 멤버 나는 뭐해 <웃음> 난, 난 <그걸> 잘 몰라. <웃음> 부담 안진게 <웃음> 아, 되게, 되게 어, 재밌어. 재밌어. 아, 진짜, 취,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기가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다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직도 멤버랑 마실 때 옆으로 돌려서 뭐어떨 때는 방송 켜니까 예의 차리는 척 하는 거지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그리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먹어지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웃음> 그냥 집에서 아니 이렇게 이렇게, 먹, 그냥... 이렇게 먹잖아 <웃음> 어 그렇게 <웃음> <웃음> 하잖아 근데 사실 세병 갖고 되겠습니까? 아, 안 되지 나 요즘 수채수재에 있다는데 안 먹어도 돼이 정도면 네괜찮아 <웃음> 얼마죠? 주량이? 저는 주량이어서 <웃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 솔직하게 그냥 진짜 우리끼리의 사담이니까 네. 진짜 우리끼리 사담이니까 얼마나 마시지제 주량은 짠하고 말씀드릴게요 아네 짠하고 소주 두병반아두병반 어, 네. 그러면 두병반딱 먹으면 아예 그냥 아니야 너, 너가 너 우스는 되는 건 아니고 컨디션이안 좋아도 두병 반까지는 괜찮고 더넘어가는데안 취한다, 막 괜찮다 이러면 기분 좋은 날이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웃음> 그래서 나도 집에 들어가서 만약에 스케줄 끝나고 맥주 한캔이 까서 먹어 그러면 아, 너무 좋은 거야 나이 정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 먹고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마셨는데 아, 아쉬워, 아쉬워. <웃음> 한 캔을 더해 이제 그때쯤 누구 한 명이 생각이 나 음. 멤버 중에 한 명을 <웃음> 만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자리 시작 생각나는 멤버가 누구야? 그때 때... 아니,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멤버. 내가 술 먹을 때? 응. 혼자서? 응. 전화하고 말 전화했던. 아 근데 요즘은 혼자서 술잘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예전에는. 예전에 예전에 민규 음. 민규형, 민규형 아니면 정한이형. 음.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웃음> <웃음> 이러고 또 흘리고. <웃음> 또 흘리고. <웃음> 그게 생각나네요. <웃음> 그문구가 생각나네. 빈그레가 요란하다. 이거 안 해? 근데 진짜. 멤버 안에서도 그런 술 친구들이 이게 그 있어? 어 번갈아서 있어. 있어. 해마다 다짐다던든지 음, 근데 요즘엔 난디에터인것 같긴 해. 음. 요즘에 형이랑 조금 마셨던 음. 것 같고. 근데 꽤 많이 내가 그래. 많이 어, 나갔어. 요즘에 꽤. 음. 그냥 나는 요새 좀 멤버들 다시 그런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음. 다시 느꼈다는 한때는 거지. 좀 두려워. 한때는 되게 힘들 때가 나만 챙겨도 힘들 때가. 그치, 그렇지. 그리 어떻게 멤버 주변에 어떻게 멤버 챙겨. 그런데 음. 이번에는 좀 다시 맞아 그때 좀 정신적으로 다시 여유가 좀 생겨라 해야 되나 음. 한참좀 정리할 거 많아서 머릿속에서 음. 원래 나도 멤버한테 많이 연락 안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요도 좀 맨날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구나. 좀 뭔가... 그냥 하려고 하는 거 네, 왜냐하면 게... 하니까 확실히 좋아 음. 확실히 감정 더 깊어지고 그럼. 그리고 그 추억들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 음. 추억들도 만들어지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음. 어, 노력은 아니고 아니 노력이지 근데 그 노력이 나쁜 게 아니고 음. 그 사이에서는 누구나 다 노력을 할수 음. 있는 거니까 그게 절대 우리가 막 지나지 않고 막 이래서 그러는 아니, 게 그럼. 절대 아닌 거잖아 도겸이 형은 내가 술 먹어보면 느끼는 게 도겸이 형은 약간 완전 분위기파야 그리 도겸이 약간 같이 대화하면 되게 공감을 잘해줘 어, 그냥, 맞아요. 그냥 맞아요. 얘기를 하면 음. 아 그렇구나, 너 진짜 힘들겠다 맞아, 그런 상황이면 나나 나, 나 같으면 나도 그럴 것 같아 약간 좀 그런 게 음. 되게 잘하잖아 음. 나는 조금 촌랑거리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지 않아? 촌랑거리는 거? 촌랑은 어. 무슨 뜻이야? <웃음> 까분다 약간 그러니까 아, 좀 촐랑촐랑 막 이런 근데 내가 촐랑 아, 약간 말로 행동으로? 말이든 아, 행동이든 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가볍다? 촐랑촐랑 그런 어, 느낌. 뭐 그치 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음. 있는데 너 정말 나쁜 놈이다 너, <웃음> 너 정말 나빠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근데 왜 해가 지기 전에 가려고 했을까? 해가 지때면 위험하니까. <웃음> 위험하니까, <웃음>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위험 아, 잊었다. 여기에 줬다, 야. 꼬리가 아닌데. 해 지기 전에 가왜냐그 당시에는 불빛이 밝지가 않았어요. 강남도 밝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웃음> 지기 전에는 내가 제 사람을 미. 보내줘야 된다는데 아, 집에. 그래. 그래. <웃음>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나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전에. 뭘 듣고 싶어. 아니면 지영들 가든지. 어? 지영들지영들인가요 버즈 형들. 지영들였지 지형들, 나의 우상이었지. <웃음> 와 저거는 아니 이걸 넘기면 안돼 처음에 들어야 돼 따로란 <웃음> 따로란 이걸 들어야 돼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여기서 끝났대어 여기서 끝났대 어, 여기서 끝나야 끝났 돼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해서 <웃음> 형이 무업지에서 페도라를딱 쓰고 리볼벌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웃음> 근데 너 없네 <없는> 하늘와 <웃음> <지금 웃음> <웃음> 오늘 진짜 마이크 봐주시는 오디오 감독이 힘드시겠다요. y e <웃음> 세상이 나의 헤어짐을 아예 모르는 거네 그러면. 그렇지 어. 세상은 그냥 모르 올라가는 거지 아. 이별 하든 말든 흘러가는 거야 그냥. 어. 속상하다 진짜. 흘러가는 거. 세상은 뭐 그냥 알지 못하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에 아프도 아프뿐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심한 사랑이 내 밤을 하고 드니 다시 가겨둬 마지막에 가시 박혀 본제가 언제야? 오프 이야기에 맥락이 좀 어렵네? 아, 또 영화 예요 이거예요. 이거한요 이거예요. 이 있고 열이있말열이있말그이있화들 이거예요. 이거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나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최근에 어~ 이런 걸 봤어 그 인셉션에서 음. 디카프리오가 꿈속에 있을 때에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고 아니 음. 결혼 반지를 끼고 있고, 끼고 있고 현실에서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대 음. 근데 그 영화의 엔딩 때 디카프리오가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대 아. 그니까 그것만 따지면 그렇네.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야. 그렇네. 나이 응. 세션 보게서 보다 포기했는데. 대박이다. 응. 영화 볼 때는 몰랐지. 너도 아안 보이지 응, 반지 디테일이. 음. 예 예고편용으로 하나 찍어야겠다. 예고편. 그래, 그래. 어 좋다. <웃음> 내가 직접 따라서 직접 그래. 마시는 걸로. 아, 다음에 또 만나요 딱슬 그걸로. 아 넣자. 우지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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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거야? 우는 <웃음> <웃음> 게 어떻게 그래? 근데 우지 형는장히 귀여워. <웃음> 어, 너무 귀여워. 아, 찌가 않은데 <웃음> 아니 우지 형한 번도 이렇게 울 적이 없어.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치, 그치. 웃음> 왜 어떻게 그렇게 안 울지? 나는 순간이 우는 게 되게 신기해. <웃음> 순간에 거의 대성통곡 하잖아. <웃음> <웃음> 막 이런 소리잖아. 난 그게 진짜 신기해. <웃음> 나는 <나도 나도> 그렇게 <웃음> 못 속에 울거든. 소리 내면서 울 어. 수시기였는데. 아무 근데 그때는 네가 연습생 때부터 솔직히 우리 네. 모두가 다 있었던 거지. 약간 인정받고 싶은 건데 이제 너가 이제 좀 막내기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막 이제 받고 싶었던 그런 게좀 있는 거 근데 거잖아.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 모니터링하는 게 지각차에서 같이 있으면, 아 얘가 진짜 지캠을 하루 재개해 보고 있더라고 진짜. 그한 5초 자리 짤 있잖아. 응. 그 하고 이제 넘기 알아서 옮기잖아. 한 20분 돌아가면. 내 밖에 조회수 거기 만 번의 얘가 거의 채였어. 진짜야. 아직도 그거 안 바뀌었어. 음. 아 요즘에도 같이 타니까 좀 요즘에도 <웃음> 요즘 아직도 가진다. 하고 있다는 거지. 아 근데 근데 옛날보다 좀 줄었어. 많이 줄었지. 아,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 진짜 많이 거야. 그리고 보내 용사 소리도 줄더니. <웃음> 그거 알아? 너가 옛날에 차에서 나 시끄럽대 가지고 노래 노래 어, 부르아 <웃음> <있잖아. 웃음> 나는 차에서 노래 부르잖아. 주변에 <웃음> 너 <웃음> 있는지 먼저 확인해. 진짜로. <웃음> 아, 자 이제 가자. 아, 맞아 하고 자 맞아 하고 에서 끝내고 마지막 자차로 가자. 자차로 갔다. 아 좋았다. 좋았어. 아너 취한다. 아 좋다. 아. 소주 아. 잘 먹고 갑니다. 소주 차라. 어, 진짜 취했네 정말. <웃음> 한잔더 가자. 그래. 야 우리 사 차에서 보지 말자. 나는 말을 내가 아까 이차 때를 전 얘기했거든. 안 만났네. 다행이었어. 근데 널 만났지. <웃음> 야나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웃음> <널 만나서> <웃음> 나의 가야 가자. 계산 누가 할래? 계산은 응. 민규가 하고 데리는 쿱스가 부르고 난 오케이, 집에 갈게. 계산해야 데 계산아야 나랑 친한 형이 하는가게여서 가자. 가지 마라. 속에도 기고 지갑 있어? 근데 왜회사를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이회 회선증을 하고 다니는 거야? 잘생겼으니 그러니까. 퇴근한 거야, 지금 나 언제적 사, 사진이야? 사진이 잘 나왔으니까 야, 근데 너 부서가 뭐냐? <웃음> 나? 나 총무야 너나 나 경영지어팀 나 그럼 회사 카드로 시작해 나, 나 IT팀 야, <웃음> 가자 어, 나 방금 좀 취했던 거 같아 <웃음> 어. <웃음> <웃음> 나좀 취했던 거 같은데? 왜 취했지? 여기서 술자리에서 물만 먹으셔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분위기 취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바로 시작인 거 오케이 산거 하려고? 아니, 아니, 몰라. 이게 상황극인지 아닌지, 너 우부장이잖아. 팔 거야, 팔 거야. 그래이래 그래, 하자. 아니, 아니야. 왜 <웃음> 뭐야? <웃음> 그냥... <웃음> 아, 우부장.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어떻게 또집 방향이 같아서 또 같이 가네? 아, 그러게 아. 하지 말라면서 왜난받줘 <웃음> 아, 우부장.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부장은 뭔가 유부를 좋아하나? 그건 유부장한테 하는 <웃음> 질문이지 윤 부장이 지금 없어서 아윤 부장 근데 끝까지 어떻게 있었네 회식 그러게 음 <웃음> 근데 형은 지금 뭐야 나나윤 부장 아, 아, <웃음> 아 같은 부장 라인이야 어 아, 그런가봐 어떻게 요즘 예슬이 는잘 크고 있나 이슬이라네 아, 이슬이었구나 <웃음> 지금 몇몇 몇 살이지 스무 살이 됐다 스무 살 하긴 우리가 50이 넘었으니까 20살 넘을 때가 되긴 했지 <웃음> 신개념이다 그러니까 <웃음> 하면서 대, 대답을 하면서 계속 맞춰줘. 상황이 어. 맞춰 <웃음> 밸런스를 계속 맞춰 <웃음> 그렇지. 아마 우 부장이 나랑 같이 23살 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지 스무 어. 군 제대하고 그렇지 바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 면접 되게 힘들었을 텐데 뭐 물어봤어? 낙하탄이었다네 <웃음> 나하탄 아버지가 혹시 <웃음> 대표님이 우... 우씨... 우 뭐야 아, 우 너무 어려운데? 우. <웃음> 우리 30분 더안 무슨 얘기 하지? 잘래 그냥? 퇴! <웃음> 쿨하게 정말 휴식하고 끝나고 집지 받는 것 차는 거야 진짜 좋다 애들 거 얘기 막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 거 나오면 자고 있는 거고 야 오늘 방송 좀 특이하다 나 아까 음. 3차 때술 먹는데 음. 어둡게 놓고 불딱 켜놓고 소주 딱 있고 소주 잔 음. 있는 거야 음. 디노랑 나랑 명호랑 먹었거든 진짜 먹으면서 취해 물이, 진짜 소주, 물인데 진솔한 얘기했어? 3차 때는 좀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디노랑 명호랑 나랑 먹었거든. 아우, 아우 진솔지 뭐야? 어 진솔지. 약간, 어. 그러니까, 아 그치 약간 진솔 나도 약간 좀 진솔지긴 하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잘안돼 인생. 나는 요새 그냥 좀 나한테 스스로 하려 하는 게좀 마음이 여유 가지고 어. 일단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표현을 해야 돼 아. 노래하길 해야 돼. 그치. 그리고 안 되면. 너 어디를 가서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어, 맞아. 그러라고 어. 바라는 것 자체가 맞아. 그 근데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또실망오잖아 맞아, 맞아. 솔직히 나는 요새 좀 괜찮아. 어, 마인드 좀 괜찮아서. 다행이네. 즐거워. 현도 내가 계속 현 봤을 때도 현은 진짜 너무 자기한테 너무 독하는 거 같아. 그리고 쉴 때도 작업하고 뭘 하고 관리하고 그냥 진짜 쉬어도 휴는 안 쉬어 스스로도 아, 아, 그게 내가 문제인 거같 어. 그거 때문에 좀 지치고 막좀 먹어도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어도 되거나 그치 그치 괜히 약간 그런 기분이랑 쉬어도 막 쉬면 안될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 어, 내가 옆에서 휴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스케줄 아닌 밤이나 시간 꽤 많아.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쉬고, 사람 만나고, 혹은 취미를 좀 가지면, 이 일에 대한 아닌 취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좀 가지면, 그래도 바불 속에서 여유 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형은 쉬, 그 스케줄 끝나고, 그 하는 시간들도 다이일잘 되기 위한, 그렇죠. 형의 고마워. 발전을 하기 위한 계속 노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형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피셔라도 느껴서 뭐 어. 살짝 템포 살살 가도 돼 지금부터 조금 그좀 음. 풀고 아, 맞아 이거를 잘 이제 장기전을 위해서 잘 맞아 관리해야 맞아 관리해야 될것 같아 멘탈을 아, 아 그래서 부보장 <웃음> 아 집이, 저... 집이 지금 어디 쪽이지? 내가 지금 취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아... 이술이도 예술이라고 하고 지금 아 원래 집은 강남이라네 강남이구나 아 저번에 성수에 옛날에 살지 않았어 아난 강남 촌놈이라네 아하아 술이 확 깨네 아 이거 하이브잖아 요거 이거 우리 회사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우리 하이브 회사 하이브였구나. 아, 그걸로, <웃음> 그걸로 그걸로 정리. 아, 내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생각이 안 났네. 그렇지. 어, 하이브였네, 하이브. 아무튼 우분양, 상... 아, 아무튼 우이랑 아, 이제 곧집다온거 같은데 우리 회사 일 남아서 다시 회사로 다시 <웃음> 회사로 왔구나. 근 술이 확 깨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거 같네. 아, 그렇지. 아. 역시 이렇게 바깥 바람도 세고 해야. 그렇지, 그렇지. 요즘 방송 갈때 너무 아저씨된 거 같아가지고 나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음. 아니 난 되게 신기, 신기했던 게 음. 어제 우리 산옥 했잖아 음. 근데 산옥 한 캐럿들 중에 07년생이 있을 때 와. 07년생이면 우리랑 띠동갑이잖아 그렇지 어? 07년생 16살? 어. 귀엽다 어? 우리 띠동갑이라고? 아직도 난 내가 성인인 것도 시간도 잘안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아니 또 스무 살 같아 나는 진짜 아, 난 열여덟? 데뷔 쳤대 그니까 근데 뭐 세월이.. 그러니까 아이돌로서 세월이 좀 지나고 아 진짜 회식 가는 처럼 불리다 <웃음> 하품 넣왔어 그래버리니까 좀 신기하긴 그러니까 하지. 시간도 너무 빠르고, 매일매일. 음. 그러니까 막, 반복되는 일상이 안 된다 보니까. 음. 더 빨리 느껴지고. 형은 어때? 난, 난 어디 가서 예전만큼 드, 이런 반응은 없어. 몇 살이야? 했을 때. 예전에는. 저 17살이면. <웃음> <웃음> 와. 그런 반응을 들으냐 근데 그, 요즘에는 하지. 그런 건 없더라고. 그냥. 아, 어리다. 진짜 어리다. 예. 이제 밖에서. 술을 먹거나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너랑 다 비슷하지 않아? 그렇지 모르겠어. 우리 또래 또래들 내 또래 그런 기준치를 난잘 모르겠어. 나이가 뭐 중요한지. 음. 아무튼 오늘 회식 고생 많았네. 와, 고생했네. 응 내일도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야, 해야 되니까. 또 우리. 가서 편장 쉬고 다음 제 2회 제 2회 회식 때. 어. 저제 2회 회식 때 만나러서 봅시다 즐겁다 그치? <웃음> 원래 태어지 <표현한지 지금. 웃음> 뭔가 행복을 해줘, 쫓아다니다가 안 행복해져. 너도 어쨌든 인정욕구라는 게좀 있지, 인정욕구. 응. 인정을 인정 받고 싶지. 나도 받고 싶어. 어, 난 인정욕구가 어. 무조건이야, 내 인생이. 인생까지 아니고 <웃음> 제일 큰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순간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 요새 행복을 목표를 둬서 안 움직여. 그냥 오늘 같은 경우도 스케줄 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 그래서 쉴 때도 어떻게 내가 재미있게 즐겁게 쉴수 있을까? 그냥 그 순간순간만 생각하고 하니까 요새 굉장히 제일 뭔가 마음이 좀 편하다? 어 요새는 좀 그래. 형도 그럼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봐봐. 그래야겠어. 저게 음, 호랑이하고 좀.. 어.. 한대보쉬가야겠다 뭐 <웃음> 어, 어쨌든 그래야 뭘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안 쉬니까 어 맞아 맞지 아 그래도 뭔가 형이랑 좀 둘이 얘기 많이 안 해보자 형 우리 좀 출근하면 어. 시간 잡자 술안 먹더라도 같이 어, 어. 한번 얘기해보자